새로운 컴퓨터가 필요했던 은별이는 컴퓨터 박사에게 자신의 데이터가 담긴 새 컴퓨터를 달라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눈쟁이는 원래 컴퓨터를 갖다주면 소원을 들어주겠다 했는데 은별이가 컴퓨터를 보내기도 전에 컴퓨터가 도착해버렸습니다. 은별이는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모르겠어 원래의 컴퓨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눈쟁이는 잘 모르는 사람 저런 거 하기 무서운다고요잘 보세요 컴퓨터를 뜯는 게 쉽겠어요 이거를 꼽는 게 쉽겠어요 은변이는 꼽다가 도킹스테이션을 박살낼 아이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세요 이 제품을 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하드 도킹스테이션 있는데 왜 굳이 힘들게 하드를 컴퓨터에 꼽는 방향으로 가냐고 그 나사 조립하고 언제 하고 있냐고요 아 모르겠다 그래 교육 콘텐츠라나 아. 진짜 어지러워질 하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웃음> 왜 전화해서 잠숨을 쉬는 거야? 네 아. 컴퓨터가 왔다고요? 아 오늘 컴퓨터가 더 이상 와버렸어요. 소통이 오류인가 봐요. 그러니까 본인은 왜안 보내셨어요? 아니 왔다니까? 아니 그 하드를 왜안 보냈어? 아까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는 하드를 어. 보내면 그걸 빼서 컴퓨터에 넣어서 보내주겠다 이거였는데. 그러니까 아니 사... 보내 주셨었잖아요. 샀어요, 아니 그 그럼 하드는 어떻게 하실래요?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음. 아 그래요? 아, 아그 빨리 보내야 된다 사실을 몰랐어요, 제가. <웃음> 아, 아 아무튼 그러면 아, 이제. 사 사실... <웃음> 이런 얘기 나올 때 무작정 대처하지 마라. 어 모르는 수도 있었던 부분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해결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하드를 달아야지. 안 들으세요. 얘는 뭐좀 뭐라 좀 하고. 이제 해결할 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 컴퓨터를 다시 보내고 다시 받는 건 솔직히 좀 아니고 거리가 좀 머니까 본인이 이제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컴퓨터 안에 달고 싶으세요? 아니면 굳이 안에 달 필요가 없으세요? 안에서 방송해야지 아. 뭔 말이야? 아니 그 하드디스크를 컴퓨터에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아. 네네. 그러면 그 하드 디스크를 컴퓨터 안에 꼭 달아서 써야 돼요? 아니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번에도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어, 그렇죠, 그렇죠. 저번에도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이 하드 디스크가 저는 필요가 없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렇죠. 내가 필요한 거는 이전 컴퓨터에 있는 하드 디스크 안에 내용물.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그 내용물만 뺄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렇죠. 네! 그럼 차라리 그냥 하드를 우리 집으로 보낼래요? 제가 백업을 해드려서 그냥 데이터만 보내드릴까요? 디드라이브에 <웃음> 있던 걸 뽑고 C드라이브는 죽여줄 거야? C드라이브는 죽었을 걸요? 그 이전 컴퓨터에 달려있는 거니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하드가 혹시 아직 안 빠져있나? 어어, 어. 뭐가 하드일까? 아직 안 뺐구나! 어! 근데 오빠가 전번에 내가 저 컴퓨터보고 하드 밖에서 소리 나는 건 맞간 걸.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어, 어, 어, 그 하드야. 어. 근데 어. 아직 컴퓨터 안에 달려 있어? 어. 어어 어, 어. 아, 이제 본인이 편하시려면 할수 있는 방법은 그 본체를 통으로 저한테 보내시는 거고요. 제가 편한 방법은 그 컴퓨터 안에 달려 있는 하드만 빼서 저한테 보내시는 방법. 사다리 타기로 결정할까? <웃음> 사다리 타기로 그걸 결정을 왜? <웃음> 공정하게. 공정하지가 않죠? 왜냐면 저는 그거를 할 의무가 없거든요 어? 그 삼성 이런데 가서 해달라고 하면 아 그렇네 잠깐만 동네 컴퓨터 가게 가서 데이터 백업 해달라고 하는 게더 쉬운.. 휴마... 근데 그 제... 처, 처치까지 해주나? 아니 내 개인정보 유출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아 그치 믿을만 하잖아요 어 누가 주워가면 어떡해 그렇지 그렇지 8700K에 어, 나름, 나름 스펙이 좋은데? 그럼 여기서 나는 쓸만한 거를 분리를 해서 하면 나 이거 이거 어, 어. 네. 잠깐만, 쓰... 어, 이거 좀... 이거 지금 팔아도 몇십 하겠는데? 뭐? <웃음> 잠깐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웃음> 네. <웃음> 어, 음, 어, 어, 어... 가지는 건 제가 조금 솔직히 양심이 좀... <웃음> 아, 왜, 냐면 지금 검색되는 게뭐 15에서 20? <웃음> CPU만! 그럼 여기다가 이제 1070Ti가 대충 한 10에서 15? 그럼 이제 두 개가 합쳐서 30에서 40 정도 되겠지? 그러니까 CPU랑 글카만 해도 <웃음> <웃음> <웃음> 물에 넣었다 뺄라고 했어? 아 나... 어... 어... 그러면 혹시 가지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 나... 진짜? <웃음> 아 잠깐만 그... 어... 어... 일단은 말해볼래? 어? 지금 키보드가 뭐였지? 잠깐만 그거 보여주기만 해도 대충 알아 자, 자, 자, 어, 음, 레저네, 블랙비도 같은데, 아닌가맞비도 w h a t 아니, 그러니까 이쁜 게 문제가 아니, 고님 쓰고 있는 키보드가 30만 원짜린데 왜 i g 만원짜 I'm g 그러니까 30만 원짜리 지 거의 이제 가장 좋은 급에 들어가는 그런 거를 이제 받아 놓고 <웃음> 아, 그러니까 화실방에 쓸 키보드. 어, 어. 아, 요거를 어, 바꾼다는 화실방, 소리야. 화실방에도 선물 받은 그 키보드거든? 어, 보여, 줘볼래 이거는 커세어네. 마크 2인가? 어, 마크 2라고도 어 K70 마크 2 같은데. 어... 이것도 22만원짜리... <웃음> 이건 키보드 중에 이제 성능이 가장 좋은 키보드 아코 키보드 에코 K995P가 필요하다? 어. 아... 으... 알겠습니다 구, 음... 어... 음... 왜... <웃음> 아... 뭐, 뭐? 갑자기 왜? 아니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좀 차치인 게 22만원짜리 선물도 선물받고 30만원짜리 키보드도 있는데 그럼 뭘 원해? RTX 4090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웃음> 헤드셋도! 아 맞아 오빠! 어? 내가 또 선물받은 게 있어 팬분한테 네. 아니 소니 정말 이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중에서는 가장 끝판왕급 어, 달라고 할게 없지. 저거 저거 저거 뭐야 지금 뒤에 있는 거아 이것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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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제가 잘 알아서.. 네? 와인 냉장고! 근데 그거 너무 비싸잖아 요 그럼. 이씨.. 와인 냉장고를 쓰세요? 어. 어.. 집에 와인 많은데 이번 생일 때도 와인 선물 많이 받았는데 그래? 와인 냉장고.. 인데 나는 와인 냉장고를 잘 모르는데? 아 그래? 어.. 왜 오빠 전자인데 왜 몰라? 내가 와인을 안 마시니까.. 와인 냉장고 얼마인데? 와인 냉장고.. 한 10만원째면 나 와인 냉장고.. 그치.. 와인 냉장고는 그렇게 안 비쌀걸? 응, 와인 냉장고는 그렇게 안 뺐었거야 내가 알고. 그럼 나 와인 냉장고 예쁜 걸로 나. <웃음> 뭐 근데 어디 놓을지를 알아야 뭐 놓을 공간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적어도. 아일랜드 식탁 있어. 너비는 두편반 정도고. 두편두편 반. 이제 가로 길이는 <웃음> 한 품. 한 품에 두편 반. 정도가 없네 <웃음> 흰색보다는 진짜 로즈빛이 도는 아오 아. 아. 이거, 이거 괜찮아 보이네 근데 내가 또 쿨톤이걸라 아 그... 쿨톤 <웃음> 그래서 오빠 내가 퍼스널컬러 진단을 받고 왔는데 말이야 어, 어, 어. 여기 싹다 뜯어 고쳐야되더라고 여기 너무 쿨톤이지 않아 그 방? 아 그러니까 애매한 회색이라서 망한 거네? 어 그래서 못생겨 보인다 봐아 그런 것 같아 지금 얼굴 색이 내가 처음에 해줬던 거랑 다르게 뭔가 방이 꾸며지고 나서 얼굴 낯빛이 달라졌어 좀, 좀 탁해졌지? 어 근데 희한한 게저 커트를 치니까 얼굴 색깔이 뭐 약간 천녀이신 마냥 붉게 달아오르고 붉게 어? 달아오르고? 그러니까 맞춰줘서 고마워. 네그네 그, 네. 컴퓨터만 잘 보내줘. 나는 갈게. 아 그럼 그 직원분이 보내주신 주소로 보내면 돼? 어, 어 그쪽으로 컴퓨터 보내주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어. 알아서 안 부서지게 최대한 꽁꽁 싸면서 어, 보낼게. 어, 어, 어, 알았어. 고마워, 오빠 이거 해서 가도. 응 알았어. 안녕.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직입니다. 오늘은 언박싱이 아니고요. 은별 님이 보내신 택배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스티커는 왜 갖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나도 초등학생이 보낸 집건줄 알았는데. 이제 좀안쓸건안 쓰고 쓸 것만 빼가지고 벤치 테이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불어먹었네? 여기 피치아이스 불렀어. 슬롯 불어먹었네요, 이거? 가슴이 아픕니다 메인보드 자체를 회생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문별님 말했던 이상 증상을 봤을 때는 메인보드가 맛이 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확률상 일단은 포맷을 하긴 할 거예요 포맷을 해가지고 처분을 하긴 할 거고 하드 같은 경우는 도시바 PC 피자 도대체 언제적 제품인지는 모르겠는데 2TB 하드고요 도시바 인텍 공식 제품을 구매를 하셨네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M.SSD 이거는 C드라이버에 사용을 하던 거겠죠 70 에보 500기가고 AS 기간이 아마 남아있지 않을까요? 5년이라서 일단은 이두 개의 데이터를 저는 백업을 해서 클라우드로 처리를 해서 드리면 되고 일단은 이거 백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업을 하려면 제품을 그걸 해야겠죠? 그 외장하드 이게 젠더에 있네요. 제가 예전에 쓰려고 별도로 사놨었던 유전는 SATA 리더기입니다 USB로 사용할 수 있는 이거를 이렇게 꽂아서 전원을 켜고 전원을 넣어서 쓰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하드디스크에 사용할 을수 있고요 이걸 말고 M.2 SSD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 여기 이제 M.2 SSD 썬더볼트로 바꿔주는 외장 케이스 그러라서 여기에 제꺼 거 들어있는 거 빼고 이걸 이제 장착을 해가지고 백업을 하면 되겠죠? 오 돌아갑니다 오와나 어? 이거 처음 본다 저 이거 주의떠 있는 거 처음 봐요 하드디스크 상태가 건강 상태 주의재활당된 섹터 수도 노란색이고 보류 중인 섹터 수가 노란색이고 회복 불가능 섹터 수가 노란색입니다 85네요 그러니까 배드 섹터가 이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아니 벌써 떴는데요 배드 카운트 보이십니까? 배드 카운트 6, 7아 <웃음> 계속 올라가는 거봐 저 검사 말고 이제 F 드라이브 이게 지금 연결된 SSD, SSD. 지금 검사하는 중이라 지금 내걸리는 거라 이거 꺼야겠네요 끌고 다시 켜야겠네요 일단 이 SSD 자체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사용 횟수는 7,055회 사용 시간은 7,000시간이 채 안되네요 제 C드라이브가 12,000시간을 썼는데 사용 횟수 155회 왜? 도대체 7,000회가 넘어가는데 뭐... 사용 시간이왜 이렇게 적은 거지? 컴퓨터를 굉장히 짧게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했나 봅니다 거의 이제 1시간 쓰고 껐다 켜고 1시간 쓰고 껐다 켜고 거의 그 정도거든요 이 정도면? <웃음> 아무튼 이제 97% 상당히 이제 좋다 지금 상태 자체는 보시면은 뭐 옮기는 속도가 막 1메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상 영상 하인데 이게 통짜 영상이 옮기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면 진짜 뭐 지금 하드 자체를 읽는데 이슈가 있다는 거라서 이거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요? 득득득득 이럽니다 득득득득 계속 이거 연락을 해봐야겠는데 D드라이브에서 어떤 거 필요하냐 어, 뭐야 연락을 바로 봤는데 지금요? 전화 돼? 여네 <웃음>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백업을 하고 있는데 C드라이브는 백업을 했어 그리고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고 있는 중이고 백업이 뭐야 근데? 저장해서 너한테 어? 이제 줘야 되니까 그렇죠. 저장? 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건데 안 좋은 소식이 있어 나? 뭐? 하드가 맛이 갔어 아! 거짓말! 진짜? 어, 어... 그러니까 인식은 되는데 인식이 돼서 안에 무슨 파일이 있는지 보이긴 하거든? 어 근데 읽히질 않아 어. <웃음> 여기에서 뭐가 필요해? 아, 이제 이제 우선순위를 좀 알아야 될것 같아서 전부 다 백업을 해야... <웃음> 아니 아니 그 오빠가 하는 일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D드라이브에 있는 모든 게다 필요해? 아니면 D드라이브에 어 내가 복구하고 어, 어. 파일 다 백업하면 어. 연락을 할게 그러니까 연락이 없으면 이제 어. 실패했다고 보면 돼한 <웃음>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으면 포기해! <웃음> <웃음> 트리 사이즈를 다시 한번 돌린 다음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살립시다 용량을 좀 적은 것부터? 확실하게 그니까 하드가 지금 베드 섹터 있고 많이 마시간 상태인데 이 하드를 계속 읽기를 하면은 다른 문제 없는 것까지 문제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좀 그러고 보니까 얘는 왜안 읽히냐? 얘안 읽히네요? 얘, 얘가 안 읽히는데요? 얘는뭐 살아있을 겁니다 일단은 뭐..뭐..뭐..뭐..뭐야? 뭐, 이걸 꼽으니까 야, 일단 빼, 일단 빼 어? 컴퓨터가 느려... 지금 이상한데요? 마우스가 막 뚝뚝 끊기는데? 이 반응 속도가 엄청... 왜왜 왜 이래? 아, 하드디스크에 뭐가 있나 봐요? 일단은 좋지 못합니다. 굉장히 좋지 못해요. 일단 은별링 같은 경우는 이거 파일을 백업을 해서 전달을 드리더라도 이 파일을 좀 보관할 수 있는 백업 시스템 자체를 구축을 해서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클라우드에 상시로 백업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좀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웬만하면 쓰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이거 렉 너무 심한데? 활성 시간 100% 최대인데? 속도가 인식이 안 되고 응답 시간이 막 0이랑 왔다 갔다 하네요 어렵네요 이 정도 하드 복구 업체를 그냥 가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 싶을 정도 도대체 마우스가 왜느려지는 거지? 아니, 하드 디스크는 사실상 제 OS랑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쓰기 속도가 계속 3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마우스 커서 또또또 또, 또 이럽니다 많이 심각한데요내 컴퓨터까지 감염을 지켜버리네 로이씨. 저 이런 경우 처음 봐요 하드디스크가 안 읽힌다고 하드디스크가 나머지 시스템에 관여를 하는 거는 심지어 뽑았는데 이건 제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촬영 끊고 제가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아, 될까? 해보도록 할게요 아아 <웃음> <웃음> 네 지금 하드디스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뽑고 제 컴퓨터만 별도로 말웨어 제로로 이제 검사를 돌렸는데 빨간색이 떴습니다 아까 그뭐 레지스트리에 두 개도 발견이 됐고 엣지랑 크롬이랑 여기서 비정상적인 거 발견돼가지고 지금 제거했다고 빨간색 문에뭐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발견된 게 크롬이랑 엣지 부분에 뭔가 이상한 게 있죠 익스텐션 확장 프로그램에 이름 이상한 게 있어요 <웃음>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이제 구글 크롬 및 악성 검색 시작 프로그램이 두 군데서 발견이 돼가지고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거이 컴퓨터 포면한지 일주일도 안 돼서 제가 이런 게 뭔가 설치됐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전혀 저는 1년 넘게서도 저런 게 발견 단한 번도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컨트롤 안 쓰거든요. 그러면 요 안에 나쁜 놈들이 있다.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 복구 잘한 업체에 직접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 더 작업을 해서 망가뜨리는 것보다는 그래야 이제 복구율 자체가 높아질 것 같아서 그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너무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여가지고 이 하드가 일단은 조금 더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은 복구하는 업체에 조금 문의를 해보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 가도록 할게요 Meanwhile 그렇이거이거아웃 이곳. 이곳. 이곳. 이곳. 이곳. 이곳. 이곳. 이곳. 이곳. 이곳. 이곳. 이곳. 이